아니 나는 네가 지금의 공구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과거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! 뭐? 네내 과거?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s c p 연구소 어? 아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! 니가 코봉이로구나 안녕 내 이름은 알토클레프 박사란다! 내코드명은 일명 우크렐레! 아하하, 멋지지? 안무로 봤거든요? 안무랑구! 자! 내가 오늘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! 뭔데요 박사님? 지금부터 나와 함께 SCP 연구를 같이 해줄 수 있겠니? SCP 연구요? 음 그래! 너도 알다시피 내가 엘리트 요원 아니니 난좀더 SCP 정보를 좀 알아갔으면 해아 그래요? 그러면 아주 그냥 잘 부르셨습니다 예예예 예, 예. 일단 따라와봐 아예 아, 알겠습니다 빨리 와 빨리 이쪽이다 아 같이 가요 아 여기 많이 와봤던 덴데 뭐 어? 어? SCP 콩구려? 어 너도 잘 알고 있지 콩구려 어네자 일단 따라와봐 아.. 얘.. 예. 오? 어? 096? 아니 얘 예, 연구할게 또 있나? 어 저기있다! 안녕! 안녕! 반가워 랭강이야! 거봉아넌 096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수줍하는지 그 이유로 알고 있니? 글쎄요..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요.. 자! 지금부터 너는 096이 왜 수줍하게 됐는지 부끄러워하게 됐는지 그 모습을 본 사람을 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알아온다. 알겠습니다. 꼭 알아오길 바라네. 아예 알았어요. 아 가세요. 예 가세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잘 부탁해. 아예. <웃음> 다녀오세요. <웃음> 일단 대화를 시도해야겠군. 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아유 시끄러워 진짜. 그 시끄럽게 하고. 아니 나는 네가 지금의 공구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과거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. 난 사실 시골 사실... 마을에, 시골 마을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었지 음, 나는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었어 선생님+ 음, 아, 선생님+ 선생님+ 세요 선생님+ 이생님 선생님+ 이생님 선생님+ 선생님+ 선생님+ 선생이선이님 그만 그만 생님 선생님+ 선생님+ 선 선생님, 나들은왜 선생님 놀래네 선생님, 나름 수치 못 맞단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뭐야, 생리 빗인 거야? 아이, 몰라. 이 음, 책을 선생님, 선생님. 어, 사랑이 왔구나. 아, 선생님, 그 옷에 뭐 묻으셨는데요? 네? 그? 아, 뭐가 이렇게 뭐, 뭐가 어디? <웃음> <목소리> 너, 너, 너, 너, 지금 서, 선생님은 <목소리> 아니, 뭐 선생님은 그거 하지, 뭐고 그래? 아, 진짜 웃긴다, 저 선생님 <목소리> 나는 <목소리>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럼을 많이 탔지 나는 진짜 누가 날 놀리면 진짜 너무 싫었었어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난 홀로 있게 됐어 사람들이 점점 싫어졌었지 사람들이 놀리는 게난 정말 싫어 그 눈빛들 그 웃음소리 너무 듣기 싫어 그렇게 난 하루 이틀 사람들에게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 그런데 시진이 야기도 아주 이생한 일이 벌어졌어 날그 유독 가스 모든 사람들 다대피하고 난리가 났었지. 하지만 난 슬픔을 잊지 못한 채 계속 잠을 자고 있었어. 마구 잠. 그 가스를 마시후 나는 몸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지. 마치 괴물이 되버렸어. 아니 내 몸이 내 몸이 왜 이러지? 이건 꿈일 거야. 당장 꺼져 말이야. 아이아이 헤아이 아이 헤아이 헤아이 헤아이 아이 헤아이 헤아이 헤아이 헤아이 다아이 헤아이 헤아이 헤아이 헤아이 헤아이 헤아이 헤아이 어? 아이 사진 이 헤아이 헤아이 헤아이 이 내 얼굴을 봤어! <웃음> 그 후로 난 하얀 가운 입은 박사들과 군인들로 인해서 SCP 연구소의 격리가 되어버렸지 김박사, 저 생물체는 뭘까요? 외계인일까요? 내가 볼때는 외계 생물체 같지도 않고 우리 다같이 연구해봅시다 야! 캠을 움직이지 마! 움직일 면 없다! 그만해! 그만 쳐다보라고! 이나 놀리는 아, 야으 어. 어. 죽여버릴 거야! 가만히 있어야 <목소리> 보 거야. 그만 쳐다마라고 아니 이 어떻게 된거지? 아이 총에도 죽지 않아! 저새무치 뭐해 도대체! 야! 악 어. 어떻게! 어. 한방에 저기 죽일 수도 있거지 니들! 지금 내눈다 봤어! 이한건 말이지, 내가 이상을 잃었다는 거야.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, 나도 기억이 안 나. 그러니까 너도 나 쳐다볼 생각하지 마. 무슨 짓을 저지를지 나도 모르니까. 알았어,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참 불쌍하다. 어, 곰곰곰 곰버분 곰그리에 대한 정보좀 알아왔나? 어, 어 네, 왜 부끄럼을 타고 사람들을 죽이게 됐는지 제가 다 알아봤어요. 음, 아주 수고했어, 코봉군 그럼 컴퓨터로 같이 한번 기록하러 가세. 아 예, 그러시죠. 다시죠 그런데만이지 우리 코봉굴들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, 너네들도 지금 내 얼굴 봤지? <웃음> 언젠간 니네 집에 쫓아가서 너희들은 가만히지 않겠다! 으아!